네 마리의 나비를 준비해봤어요. 음, 이 나비가 옛날에 한복이나 아니면 이렇게 그 창롱에 보면 나비 많이 있잖아요. 이 나비가 남녀의 사랑을 뭐 저기 막뭐 이루어준다는 그런 게 있대요. 어, 남자를 불러들이고. 응. 남자를 불러드린다니까 그러니까 좀 그렇다. 근데 인연을 불러오고 행복하게 해준다는 그런 어, 뜻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찾아보세요. 정확한지 아닌지 틀리면은 댓글로 달아주세요. <웃음> 틀릴 수도 있지. 암튼 뜻이 그렇다는 거예요. 암튼 어, 음. 저도 오래 전에 읽었던 거라 이그 옛날 에 동양 무그 어, 문이들의 어, 의미 어, 박쥐도 굉장히 행복한 어, 생활을 갖다가 여긴다 그래가지고 우리. 장에 보면 이렇게 박쥐 그림이 있거든요 어. 네무튼 그렇다 치고 이제 자 오늘은 왜 나비를 준비했냐면 하은아 이게 나 오늘 아침에요 어. 아는 동생한테 연락이 왔어요 어. 짝사랑 때문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어. 그래서 상담을 좀 해줬어요 어. 저는 물론 아는 사람들한테는 어, 비용을 따로 받지 않아요 어. 그리고 원래 이게 저는 거의 다, 거의 한 99% 무료로 <웃음> 해주긴 하는데, 어, 그 친구의 사연을 들으면서, 아, 여러분들도 이런 케이스 참 많겠구나 싶어가지고, 오늘은 이 짝사랑에 대해서, 음, 이게, 진, 이게 진짜 짝사랑인가? 어, 나만 이 사람을 사랑하는 건가? 쌍방 아니었나? 어쩔 때 보면 쌍방 같기도 하고, 어쩔 때 보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쩔 때 보면 뭐, 그참 애매하잖아요. 제가 전눈빛은 나를 간절히 원하는 걸까? 막 싶기도 하고, 막 그런 거야.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나비 네 마리를 준비해봤어요. 이성아 에게로 와라, 와라. 자, 여기서 마음에 드는 나비를 골라주시고, 나비 고를 시간 드릴게요. 고르셨나요? 네. 그러면 1번 나비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1번 나비, 1번 나비 리딩에 들어가겠습니다. 아, 이 사랑이 그냥 나만의 사랑인지, 나만의 착각인지, 그 사람도 그런 건지, 왜 다가오지 않는 건지, 왜 나만 이런 건지 한번 보아요. 음. 이 사랑은 짝사랑인 걸까요? 음, 여러분은 어떻게서든지 같이 가고 싶겠죠, 그렇죠? 음, 마음을 내려놓을 수가 없다. 아, 그러면서도 그냥 그냥 내 삶을 한번 살아볼까라는 생각도 있고, 음, 어디 한번 일단 이 카드의 내용을 한번 보아요, 음, 음. 이게 과연 나만의 착각인지 나만의 착각인지 어디 한번 봅시다 그냥 어려워도 가겠다는 이 마음이 음. 나만 그런 건가요? 나만 그런 건가요? 알려주세요 나만 그런 건가요? 봅시다.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음 이분하고 대화는 많이 나눠보셨어요? 음. 뭘, 그, 상대방이 딱히 여러분들의 말을 갖다가 기, 기기우려서 들어줄 마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음. 아, 이거 팩폭인가? 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그 사람에 대해서, 어, 마음을 내려놓을 수가 없다. 어, 그렇게 봐요. 어아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진짜 여러분 상대방에 대해서 얼만큼 알아요? 음 내가 이 말을 물어보는 데는 이유가 있어. 그건 나중에 설명을 해줄게. 음. 그 사람에 대해서 얼마를 얼마 얼마 얼마큼 알고 있나 이거지. 그그 음. 그, 그 사람하고. 굉장히 그러니까 진짜 남 남보라 남보란 듯이 어, 당당하게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진 않아요. 음. 그런 마음이 없진 않고,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사람이 누군가를 갖다가 좋아하게 되면 이 현실을 갖다가 똑바로 보지 못한다는 거지. 뭐 현실 부정일 수도 있고, 음. 아니면 내 마음이 너무 가득하다 보니까. 이거 갖다가 똑바로 보지 못한다 어. 그런게 있어요 이 사람을 갖다가 조금 더 알아볼 필요가 있는게 아닌가 조금 더 알아볼 필요가 있는게 아닌가 싶어요 음 맞아요 조금 더 알아보아라 뭐냐면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말하지 않은 것들도 있고 그리고 과연 이게 사랑인가 라는 거예요 이게 과연 사랑일까 음. 아 조금 더 알아봐야 돼잠깐 카드 를좀더 뽑아보니까 카드가 좀 심상치 않은 게 나왔네 음, 카드가 심상치 않은 게 나왔어요 우리 한번더 봅시다 심상치 않은 카드가 나왔어 이게 뭐지 여러분들이 뭔가 모르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음 맞아 잠깐만 여러분이 상대방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음, 서로 서로 음. 서로 모르고 있는 것 같고 과연 이게 잠깐만 어디 봅시다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 잘 들여다 볼 필요가 있어요 음. 잠깐 조금만 더 뽑아볼게요. 좀 이상한 게 나왔어. 이상한 게 나왔어. 음. 여러분 이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짜 신중하게 생각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과연 이게 사랑일까라는 거지. 어이 사람이 여러분을 진짜 사랑하고 있, 어, 마음에 있는 건지 여러분만 이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지좀 봐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음 내가 봤을 땐이 사람은 정말 어, 부드럽고 자상해. 어, 부드럽고 자상하지만 그런 그 부드럽고 자상함이란 그런 그 그늘에. 그 그늘 아래 숨어 있는 뭔가의 비하인드의 스토리가 있다라는 거죠. 음.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솔직히 딱히 그렇게 연애가 급하지 않아요. 어. 이 여러분들은 아마도 보니까 경쟁자가 많은 사람을, 사, 어, 어, 마음에 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 음. 이 사람은 딱히, 뭐, 누군가를 갖다, 누가랑 군 사랑해야겠다. 그런 마음 없어요. 지금 현재 상황이 너무 만족스러워. 어.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분명히 인기가 많을 것 같아. 인기가 많을 것 같고. 근데 그런 게 있어요. 그, 나만의 착각인 거지. 나한테만 이렇게 해준다 라는 이게 생각이 본인한테 들게 할 수도 있다는 거야요 근데 아니야 이 사람 원래 성격이 그래. 성격이 다정다감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말만 들어주는 사람이 아니야. 모든 사람의 말을 이렇게 들어주는데 생각을 해봐요. 이 사람이 딱 여기 있어. 그럼 이게 A가 있고 B, A, B, C, D, E, F, G까지 있다 치자고요. 더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은 이 사람이 내 말을 갖다가 이렇게 들어주고 딴 사람 말은 안 들어줄까요? 아니야. 이 사람은 ABCDEFGFIJKLMOT까지 다 그렇게 대해줘요. 음,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는 탁월한 사람이다 라고 봐요. 어, 그냥 친절한 것인데, 나는 그러한 그 친절한 마음에 어, 빠져들었다. 그거예요. 음, 친절한 마음에 빠져들었다. 그런데, 이 상대방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가, 그 사람을 좋아하고 있다는 걸 갖다가 몰라요 음, 몰라 쌍방이 몰라 그냥 근데 이 사람은 아직까지는 누군가를 좋아할 마음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상태로도 너무 좋은데 어, 엄청 좋아요 이 사람 어디 봅시다 음.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카드가 눈에 안 보여 내가 늘 쓰던 카드 얘가 어디로 간 거지 그럼 얘로 해봅시다 이 사람은 딱히 그래 여러분들은 지금 혼자서 맘고생하고 있는 거야 혼자서 맘고생하고 있고 이 사람은 이 사람은 굳이 누군가 하나를 꼭 집어서 사귀고 싶을 마음 없어요 음. 왜 그런가 이 사람은 왜 그런가 이 사람이 왜 그러지 이 사람이 왜 그러지 이 사람이 왜 그러지 왜 그런, 그런 마음이 안 생기나 음. 이 사람이 왜 그러지 이 사람이 왜 그러지 어디 봅시다 아이 사람이 왜 그럴까 이 사람 이 사람이 왜럴까이 사람이 왜 그럴까 이 사람이 왜 애매하게 행동을 할까 음. 이 사람이 왜 애매하게 행동을 할까 아이 사람이 어, 지금 누군가가 마음에 들어오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마음에 든 사람은 있긴 하지만 적극적이지는 못해요. 왜냐면 이 사람은 누군가를 갖다가 꾸준히 하는 문만을 팔수 있는 사람은 못돼 어 그렇다면 그렇게 나쁜 사람 같지는 보이지가 않아요 보니까 나쁘, 그게 나쁜 그 나쁜 사람이다라는 카드는 별로 안나왔어 그냥 그냥 아직까지는 어 누군가를 갖다 선택할 선택하기 싫고 지금 현 상황에 만족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왜 그랬냐면은 과거에 아팠던 기억이 있는 거예요 어 사랑에 대한 상처 그로 인해서 그 배신감 그다음에 이 사람은. 그 자기 마음을 갖다가 딱 드러내놓진 않지만 어 은근히 약간 소심한 면도 없지 않아 음, 소심한 면도 없잖아막 적극적이고 진취적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드럽고 말을 잘 들어준다 해서 이 사람이 그런 부분에서까지 적극적이지는 않아요 왜냐면 과거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 한 사람한테 마음을 갖다가 쏟아붓기를 어좀 두려워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 사람한테 만약에 좋다고 말을 하면 어떻게 될까 이거 이거 진짜 되게 민감한 마음인데 나 솔직히 요런 카드는 별로 뽑고 싶지 않은 게 어, 요런 게 이게 불분명한 케이스에서는 복불복 게임이거든요. 카드가 그래요. 애매하게 대답해주면 나도 애매하게밖에 말할 수 없는 거야. 그럼 우리 여러분들 타로카드 많이 봐서 알겠지만 뭐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답을 내려주질 않그면 나더러 어쩌라고 이러는 거야. 근데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지. 책임질 수 없잖아. 아 이거 뽑는 사람들이 인간이에요. 만약에 진짜 근데 지르세요. 가세요. 됩니다. 레드코에서 질렀다가 나 진짜 채워봐. 그럼 그거 누가 책임져. 그러니까 그 말할 수 없는 거지. 왜냐면 만 이, 게 제네랄이라는 거잖아요. 제네랄이기 때문에, 내 네, 지르세요 해서 지라고딱 명중해가지고, 선생님 저 우리 카플리스요 하면서 인증 탁!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선생님 저 최였어요. 안 맞았어요. 이럴 수도 있는 거라고요. 근데 안 맞은 케이스가 더 많겠지? 확률상?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런 거를 갖다가, 그 뭐지? 그, 그러니까 허, 땐 꿈을 갖다가 주는 게 아닌가 싶어서 뭐 금전운이나 이런 것도 내가 잘안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거지 우리 일상생활에 진짜 지나가다가 하늘에서 돈벼락 맞지 않은 이상 대박나는 건 힘들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대박나는 사람이 왜 보겠어? 자기가 답답하니까 보는 건데 헛된 꿈 심어서 쓸데없는데 돈 쓰게 하고 그막 막 지르게 만들잖아. 그거 무책임한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돌다리도 두들겨 봐야지. 일단은 간을 봐야 될거 아니야. 왜냐면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은 나쁜 마음이 아니에요. 어. 내 누군가를 싫어하는 것보다 낫지 않나? 좋아하는 게? 그렇잖아요. 누군가를 죽도록 미워하는 것보다. 그래도. 좋아, 좋아하는 좋아게 좋잖아. 그렇지만 상대방에게 피해가 안 가게끔 음, 나 혼자 그냥 집에서. 음, 가성비 좋지. 음. 그런데 이런 경우 만약에 내가 고백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 저 저기 마. 어디 봅시다. 고백을 하면 어떻게 될까? 어. 고백하면 이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고백하면 이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어, 고백하지 말래요 음 그다 고백 안 하다가 놓치면 어떡해요 그러다 놓치면 어떡해요 혹시 이 사람이 나 좋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 놓치면 어떡해요 놓치면 어떡해요 그럼 고백해야지 <웃음> 선생님 카드 다 보고 선생님 뭐야 정말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놓치면 어떡해요 그러면 어떡해 그래, 속 시원하게 고백이라도 그러면 그때 그 해야지 그럼 어떡해 음 지금 어 되게 망설이, 망설인다 망설 어, 여러분도 이미 고백 한번 해보지 않았나? 어, 고백한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고, 고백하다가 잘린 사람 있지 않아요? 어, 고백하다 잘린 사람 댓글에다가 쳐요 하고 손 한번 들어주세요 시원하게 응? 어, 댓글은 얼공 안 되니까 손 들어도 괜찮아 <웃음> <웃음> 어, 어떤 사람은 고백해놓고 쪽팔려서 어, 잠시 어, 피난가 있는 사람도 있네 어, 잠시 피난가 있는 사람도 있고 왜냐면 잘렸거든 아니면 이 사람이 누군가에게 고백을 받고 아 귀찮으니까 그냥 잠시 어디 혼자 어디 가 있다던가 어, 그런 거 있어요 근데 이 사람한테 여러분 마, 저기 막 빨리 뭔가를 어, 되고 싶은 모양이다. 어, 이 사람을 마음에서 놓치를 못하네. 근데 지금 내가 원하는 카드가 사랑의 시작이거든요. 근데 지금 사랑의 시작이 안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그런 거야. 상대방의 반응도 모르고 상대방의 반응도 모르고 그냥 내가 힘들지만 이 관계를 갖다 놓지 못하고 계속 끌고 나가고 싶은 거예요. 어. 상대방의 마음을 모르잖아 지금. 왜왜 왜 모르겠어요? 이 카드 어디에서도 그 사람이 여러분한테 마음을 표현했다는 얘기가 1도 안 나와. 음, 이 사람은 주변에 여자가 많아요. 어, 여자가 많지만 이그 어느 마음도 내주질 않아. 어, 왜냐하면 이 사람도 자기 그 갈등이 되게 심한 사람이에요. 어, 그러니까 뭐지? 약간 결정장애 같은 거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이 이 사람은 조금 잘난 여자를 원해요. 음, 자기의 이런 부족한 점을 감싸줘. 그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 아니야? 나도 내 단점을 감싸줄 사람을 원하잖아. 음, 욕심이지. 그러니까 아직 꿈을 버리지 못했다는 거지. 자기의 욕심이나 이런 거 갖다 내려놓지 못하고 끊임없이 그걸 갖다 갈고 한다. 그래서 주변에 에, 에, 에, 많아요. 동서남북 그 어디에서도 이 사람이 원하던 여자를 갖다가 아직 발견을 하지 못했다는 거지. 음. 근데 여러분은 이 사람에 대한 마음을 내려놓을 수가 없고, 이거, 이, 이 마음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굉장히 외로웠을 적에 내내 내 말을 갖다가 들어준 사람. 음. 그런 적에 되게 강한,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하고, 이것이 진짜 사랑일까라고 본인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내 이런 외로움이나 삶의 고달픔이나 나는 이렇게 되게 내 스스로는 되게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나한테 돌아오는 그런 피드백이나 보상이 너무 작은 거야. 어, 나도 이제는 행복하고 싶은 거예요 행복하고 싶고 나를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은데 이 사람이 꼭 그런 사람인 것 같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의 쓸쓸한 뒷모습이나 이런 부드럽고 온화한 마음속에 감춰진 그 사람의 아픔을 갖다 들여다보면서 어쩌면 내가 이 사람하고 잘 가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지 이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냐 이런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지금 생각에 너무 만족해 왜? 자기가 이렇게 행동하면 주변에 여자들은 끊이지 않아요. 어. 여자들은 끊이지 않아. 그리고 이 사람은 또 은근히 또 보수적인 데가 없지 않아. 웃긴 게 지는 이렇게 하면서 어. 상대방한테는 어. 요구하는 게 되게 많아. 음. 이거 뭐야 이거? 왜뭐 공산당이야? 어. 그런 거지. 어.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랑을 계속 갖고 가게 되면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다른 카드로 봐야겠다. 이 사람은 이 사랑을 계속 갖고 가게 되면 어떻게 되나? 음. 이 사랑을 계속 갖고 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 사랑을 계속 갖고 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 마음을 계속 갖고 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어디 봅시다. 어. 이, 이 마음을 계속 갖고 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 마음을 계속 갖고 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 마음을 계속 갖고 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알려주세요. 음. 음. 답은 나왔네. 당분간은 왜냐면카 타로 카드에서는 그렇게 긴 미래는 보여주지 않아요. 음. 당분간은 어 여러분들이 계속 이 생각 속에서 살겠네요. 어. 분분해하면서 어느 정도 왜냐하면 집착적인 마음도 있고 분통도 터져요. 어, 분통도 터져요. 이게 어, 그 사람에 대한 분통인지 나에 대한 분통인지 그 애들에서도 불분명하지 않다. 어, 이 분노가 누구를 향한 분노인지도 본인도 자신도 모른다. 어,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한 마음이 사랑인지 아닌지 본인도 모른다. 그러니까 알수 없는 것들에 어, 이 마음에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혼돈이지. 음, 혼돈스러운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살펴보라고 하냐 하면 어쩌면 여러분들이 처한 그 외로움이나 이런 것들이 음, 힘든 상황이 어, 어, 이것이 사랑이다라는 어떠한 환상을 만들었게 아닌가 음,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살펴볼 기 바라고요. 어, 이거는 고백한다 해도 이건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음, 고백한다 해도 좀 힘들 것 같고 고백하게 되면 어, 맞아요. 꼬백까지 음. 어떻게 돼 어떻게 돼 어떻게 되긴 음. 그냥 계속 이 상태로 자기 내려놓지도 못하고 그냥 이 상태예요 어. 오지 않는 사랑을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피드백을 안 해줘 가타부터 말을 안해 꿀먹었나? 어. 응. 꿀먹은 벙어리 어. 가타부터 말을 안해 어. 사람 뚜껑 열리게 그게 뭐야 말을 해줘야, 말을 해줘야 이걸 내려놓든 집어 팽개치든 뭐할 텐데, 그것도 못해. 어. 근데 이런 사랑은요, 굉장히 힘든 사랑이고, 굉장히 고구마 답답해요. 고구마 100개. 어. 이런 사랑은 되게 진짜 힘든 사랑이에요. 어, 저기 막, 그러면 주변에서 딴 사람을 찾아보면 어떨까? 한번 볼까요? 딴 사람을 만나는 건 어떨까요? 음, 한번 봅시다. 뭐, 시간도 많은데. 응. 보아 드려야지 우리 여러분의 답답함을 뭐 한번 풀어 드려 볼까? 응. 한번 신명나게 놀아 볼까? 같이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럼 좋은 사람이 나한테 나타날까요? 이0개 아니라도 더 좋은 사람이 나타나게 어디 봅시다. 어디 봅시다. 아, 기다리래요.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웃음> 지금, 그냥 막,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 하면서 기다렸을 텐데, 아, 조금, 텀을 가져라. 어, 텀을 가져라. 이 마음은 일단은, 어느 정도, 청,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누구를 사귄다고 해도, 내가 과연 잘한 건지 아닌지, 본인도 또 거기에 대한 또, 범민이나번내 갈등이 올 수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내, 내 안에 있는, 나와 또 다른 나와의 싸움 같은 거지 한마디로 음, 긴가민가 하는 그런 마음 이런 거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뭐 그런 마음들이 밀려와가지고 어, 다음번에 있을 기회조차도 어, 저기 막어 탁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일단은 한 템포 쉬어가라 자 1번 나비를 선택해 주신 분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어, 좋아요, 구독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도움이 된답니다. 여러분 안녕. 네. 2번 나비를 뽑아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음. 자, 아, 지금, 지금 짝사랑. 음. 짝사랑이 이루어질지. 어디 봅시다. 여러분의 짝사랑. 아유. 주현미의 짝사랑은 참 음, 알, 저기 막 알콩달콩 막 설레었는데 여러분의 짝사랑은 음. 저기 막 혹시 고백하셨어요? 어, 그런 거 같은데 고백했다고 고백했다가 이미 안된거 아닌가 싶네. 맞아요 고백했다가 안된 듯 싶어요 응, 고백했다가 안된 것 같은데 느낌이 그래 어디 봅시다 이미 상처를 한번 받은 것 같은데 자 어디 한번 보아보아요 무슨 상황인지 왜 타워가 나왔는지 갑자기 왜타워가 나왔을까? 왜타워가 네. 나왔죠. 짝사랑, 나의 짝사랑, 나의 짝사랑. 음, 음. 한번더 보볼게요. 와. 아니, 여러분들, 오늘, 오늘 왜 이러지? 어, 오늘 왜 이래? 너무 인기남들을, 너무 인기남들을 갖다가 좋아하시나봐? 어. 잘생겼어요, 상대방이? 어, 아닌데요. 뭐, 저기, 뭐야. 뭐, 내 사람은 안전생겼을 수 있어도, 뭐, 지금 이, 뭐, 제네랄이니까, 뭐, 매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여자들이 꼬이겠지. 음. 어, 이 사람은 참 노련한 사람인 것 같아. 어, 노련하다. 그러니까 자기의 감정을 갖다가 굉장히 상대방한테 잘, 잘 전달한다. 그래야 되나? 어, 그런 것 같아요. 보통 남자들 남자들 잘 전달 못하잖아요. 이거 지금 저기 막 전달해서 한번 뺀지 맞은 그런 느낌이 나는데? 그렇죠 어, 그래요 이이 이, 사람은 여자 많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많다고 해서 막뭐물러하다기보다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인기가 굉장히 많고 이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어질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 음 왜냐면 자기 마음을 잘 표현을 하거든 음. 그래서 뺀지 맞았는데 뺀지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벤츠 어, 마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갖다가 어느 정도는 또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사람을 놓을 수가 없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사람들을 좋아하는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어. 그리고 이 사람은 그 누구한테 그게 딱 말하는 거 보면 정말 이 사람이 나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 어. 어디서 탄내가 나지 않아요? 어디서 나는데요? 내 마음이 그대 때문에 불타고 있어요. 막 이런 느끼한 거. <웃음> 아무튼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러니까 이런 아재 개가 웃기잖아. 얼마나 유치해? 근데도 여자들 이런 아재 개가면 넘어간다니까. 어, 유치하다 유치하거 뻔히 알면서 뭐 언제 쪽불새야 이게. 음. 그,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여자들이 알면서도 그런 말 해주면 또혹 간다. 음. 혹 간다, 혹 간다. 그래서 지금 저기 뭐야? 아니면 그거지 아니면 그거야 여러분이 이 사람의 마음을 딱 어, 있어서 고백을 하지 않았더라도 고백을 하지 않았더라도 마음에 있으니까 조금 주변을 갔다가 유심히 살펴봤는데 보니까 어이 사람이 어, 어느정도 마음에 두는 사람이 있지 않았었나 어, 이 사람들은 이 사람은 가볍게 가볍게 사어요 말은 그렇게 진지하게 할수 있어 음. 가볍게 사귀면서도 그 사람이 뭐에 나의 인생의 소울메이트인 것 마냥 음, 내 인생 전 어, 과거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사랑인 것 마냥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면 원래 이 사람은 뭔가 한 사람을 갖다 좋아할 때 그래요 1분을 좋아해도 그 1분에 모든 걸 건다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여자들이 빠져들 수밖에 없지 음. 1분을 다고 돌아서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같이 있는 그 시간만큼은 진심이다 어, 어, 같이 있는 그 시간만큼이에요 어, 잘 알아 돌아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야 돌아서면 나는 모르겠다 어, 돌아서 나는 모르겠지만 현재 이 사람이랑 같이 있을 때는 진심이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자들이 그냥 어, 불쇄가 되는 거지 어, 여자들의 마음에 다 불지르고 돌아다니는 거야 음. 음. 사랑할... 뭐그 뭐지? 불새 노래 어떻게 돼요? 한번 찾아서 들어봐요. 이거 딱이 카드를 보니까 그 노래가 생겨나. 사랑할 수밖에 없었나 봐요. 그치? 어디 봅시다. 어. 지금 여러분이 이 사람에 대해서 좀 알게 된것 같고 음, 어쩌면 내가 이 사람한테 고백한 게 이미 소문이 났을 수도 있고 음, 그런 거지 뭐. 어디 봅시다. 다 음. 이 사람은 정말 나를 좋아한 게 아닐까? 이럴, 이게, 이미 답은 나왔거든요. 이사람의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 음. 이, 이 사람은, 그, 결혼하고 싶은 마음은 없을 거예요, 아마. 음. 그냥 지금 이 상태가 좋은 거야. 남 이게 요즘 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지만 요즘 왜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많지? 음, 이 사람도 스트레스 받았네. 이거 뭐야? 이거 쌍방에 스트레스 받았어요? 음, 이거 왜 쌍방에다 스트레스 받았지? 왜 쌍방이, 아, 쌍방이 다 스트레스 받았네? 이거 뭐, 이게, 이게 무슨 일이지? 이거 궁금하네요. 쌍방이 스트레스 받았는데? 음. 대충 알겄다. 대충 알겠네. 대충 알겠네. 음, 음. 네, 여기 봐왜왜 왜 쌍방이 어, 왜 쌍방이 상처를 입었는지 답이 나왔어요. 왜냐면 둘중 하나가 어, 둘중 하나가 이제. 고백을 했어 어, 고백을 했어요 고백을 했는데 이 사람은 누군가를 선택할 수 없을 거예요왜 없냐 어, 이미 어 고, 고정이, 고정이 있다라는 거지 고정 어. 고정된 사람이 있다 어. 결혼을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결혼에 준하는 생활을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미 애인이 있다라는 거지 어 이미 미래를 약속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지 어, 같이 살지는 않아도 어 그런 거야 그러기 때문에 한 사람은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이사람이 바람기가 넘쳐 바람기가 넘치고 그리고 이 사람 성향 자체가 말을 참어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또 그런 게 있어. 어, 옆에 누가 없으면은 안 돼. 되게 외로움을 많이 타요. 어, 외로움을 되게 많이 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계속, 그, 저기, 잘, 옆에 이렇게 만지고 잘 사람이 필요한 응,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만지고 자는 거야, 말 그대로. 응. 어, 뭘 하고 잔다가 아니라. <웃음> 자, 말은 끝까지 들어야 돼. 어, 만지고 쪼물딱거리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어, 그런 걸 되게 좋아한다는 거지. 어, 되게 좋아하고. 음. 아예 남자가 그렇잖아요. 저기 뭐야? 뭐평균 통계를 보니까 11분이래. 어, 어, 통계가 11분이래요. 그러면은 뭐 플러스 마이너스 해갖고 더하는 사람도 있고, 덜하는 사람도 있겠지. 어, 그렇잖아요. 그, 그러니까 어떻게, 해? 밤새도록 할 수, 있. 그런 사람은 없지. 약, 약, 먹지 않고, 아니면은, 운동선수들, 어, 좀센 사람들은, 뭐, 그, 럴수 있다 쳐요. 한 시간, 두 시간 할수 있다 쳐.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하긴 힘들다, 어. 애무다 합쳐가지고, 2, 30분 길면 한 시간, 중간중간, 그, 저기, 막, 러닝타임 중간 중간에 어뭐 휴식시간 물 마시고 뭐하고 얘기하고 막 이러는 거 있잖아 어, 그런 것까지 다 해서 뭐한시간뭐 조금 넘게는 갈수 있어도 완전히 순수한 그것만으로는 못 간다 이거지 어,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만지는 걸 되게 좋아해 어 그리고 그 만질 사람이 옆에 없으면 잠을 좀못 잔다 어왜냐면은 약간 가, 내가 진짜 이 사람 말을 참 잘한다. 자기 감정을 갖다가 잘 표현해 낸다라는 걸 그랬잖아요. 그만큼 이 사람은 어, 좋게 말하면 감수성이 예민하고, 나쁘게 말하면 어, 약간 정신에 뭔가 문제가 있다카 이거예요. 음, 뭔가 문제가 있다가. 그래서 여러분이. 어, 어, 여러분이든 상대방이든 이게 뭐 사, 여러분이 그쪽이 될 수도 있고 누가든 하지만 이게, 이게 뽑은 걸로 봤을 적에 여러분이 상처를 입었다 상처를 입고 상처를 받았다라고 나와요 이 사람도 상처를 받았어 음음 음. 음, 아니 이거 지금 관계 끝났는데 왜 이걸 그 관계 끝났다고 두 번씩이나 나오는데 이거 왜 보신 거예요? 음, 그래도 이게 마음이 남았으니까 봤겠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음 그게 집착인 거지 어, 집착이 남은 거야 음. 여러분도 혹시 극과에요? 어, 이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쌍방이었나? 어, 그니까 옆에 누군가가 없으면, 어, 막 공허하고, 막 고독하고, 막 그런 타입이에요? 어, 그래서 이거 쌍방의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어. 음. 구설수도 보이고 어. 구설수도 보이고 어. 어, 맞아요 어. 구설에 그리고 그런거 있어요 그 이루지 못한 그 이루지 못한 그 마음때문에 어. 그 마음 때문에 이 관계가 끝난 것인 줄 알면서도 그 사람하고 어떠한 제그 컨택을 갖지 않았나 컨택을 갖고 서로 어 말다툼도 어느 정도 했었던 것 같고 그러면 내가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자기 마음이 아닌 말들이 오고 갔다 그래서 그 사람하고 대화를 끝내고 나서 어 컨택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어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아니었는데 땡땡아 어, 나는 그게 아니야 난 너, 너하고 너 잘해보고 싶어 나너 좋아해 어, 이 말을 하고 싶었었는데 어, 그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왜냐면 이 분위기상 여기서 그런 말은 뭐해 나만 또라이 되는 거지 누울 자리 보고 다리를 뻗어야 되잖아 여기 누울 자리가 어딨어 누울 자리가 없잖아 어,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굉장히 헛덧하다 라고 나와줘요 어. 헛헛하다. 그럼 나는 너한테 뭐였냐라는 거지. 어, 나는 너한테 뭐였냐. 음. 나는 그냥 너한테 그냥 그 소, 손장난감? 음. 손장난감에 불과했었냐. 이런 거죠. 어. 그래서 지금 마음이 굉장히 헛헛하다. 음... 음. 여러분 혹시 저기 막 뭐, 혹시 혹시 음 다음이 음, 헛헛하다아 그리고 그런 어, 그런 이유도 있어요 이 사람이 어 저기 막 뭐, 경제적인 그것도 어. 되게 안 좋아. 지금 사정이 안 좋아요.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사정이 안 좋아요. 왜냐면 이, 이 사람이 조금 감정대로 행동하는 게 없지 않기 때문에, 음, 감정에 의한 지출이 너무 많고, 음, 감정에 의한 지출이 많고, 요게 딱 보니까, 어, 어, 왜 이렇게 됐는지, 이제는 답이 딱, 윤곽이 나왔다. 이 사람은, 이 사람은요, 내가 그랬잖아요. 감정에 따라, 그리고 그 초, 초반에서도 그랬지만, 깊은 관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니까 그썸 타는 그 썸탈때 그거 있잖아요. 썸탈때 설레임을 갖다가 좋아해요. 어, 썸탈때 설레임이나 이런 걸 좋아하고 이제 어느 정도 관계가 이제 깊어지고 발전되는 거그 책임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책임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썸 타고 뭐 걸, 그런 데서 거기서 관계를 갖다가 스탑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 찾고 다른 사람 찾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이 사람은 처음에 썸탈때 선물이나 이런 거, 이벤트 같은 거좀 잘해주는 사람이에요. 음, 되게 잘해줘. 그러니까 이 여러분들도 이렇게 해주니까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나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아니야. 어, 이 사람은 목적을 달성한 곳에서는 오래 머물러 있지 않아. 이그 목적 달성할 때까지 가는 그 즐거움을 더 좋아해요. 어, 그리고 항상 새로운 것을 원해. 음, 새로운 것을 끝까지, 그러니까 누군가하고 끝까지 계획을 잡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미 이 사람한테는 뭔가 약속된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유부남이거나 어, 그거예요. 어. 약속된 사람이 있거나 이미 유부남이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 여러분이 고백을 하고서 이 관계가 무너졌던 것 같아요. 고백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냥 계속... 됐을까요? 아니요. 그냥 흐지부지 흐지부지 하다가 그냥 그냥 그냥 흐지부지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아무 사이도 아니었네.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어. 이 사람은요. 이렇게 딱 잘라내지 않아. 음. 아, 오빠 좀 바쁜데? 어 오늘도 안 되겠는데? 이러다가 보니까 이제 여자들이 알아서 고무신 꺾어 신는 그런 게 나오는 거지 왜냐면지 손에 피 묻히기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했잖아 흐지부지, 흐지부지 흐지부지 흐지부지 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우리가 남남이 되어 있네 이런 사이라고 음. 근데 여러분들이 고백했다가 지금 이 사단이 벌어진 게 아닌가 싶어요 음. 음. 그리고 지금 이 남자는 또 여러분 말고 다른 사람한테 또 관심이 갔어 음, 관심이 갖고, 어 그리고 어 이거는 조금 음, 그래요. 좀 냄새가 어, 나. 어. 조금 나는 게 아니라 많이 나. 어떤 냄새? 어, 쓰레기 냄새. 음, 쓰레기 냄새가 참 많이 나요. 어. 누군지 몰라도 저기 막 뭐, 고정이 불쌍한데. 음, 고정이 불쌍한데. 또 이런 사람들이 내 전에 내 전에 그 아는 그 아줌마가 있었어. 근데 한 20년 만에 이혼을 했어요. 그런데 20년 동안 한 번도 내 남편이 나한테 그 한결 같은 거야. 그러니까 공주님 떠받들, 진짜 떠받들어줘요. 근데 이 사람이 무역하는 사람이었는데 미국과 한국을 오가면서 무역을 했는 거예요. 근데 이이 이 여자가 본처지. 근데 15년 동안 한국에 딴 여자가 있었다는 거야. 딴 여자가 있었는데 있었는데 어, 이 여자는 아들이 둘, 아, 딸만 둘을 낳고 저쪽에서는 아들을 낳은 거예요. 어, 몰랐던 거지. 너무 잘해가지고. 근데 그랬잖아요. 그냥 순간 바람이면 용서를 하겠는데 그쪽에 애가 있고 그 거기도 사귄 지가 한 15, 16년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어, 이거는 못있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했는데 그, 그 사람은 그 여자한테로 갔어. 바로 그거야. 남자들이요. 진짜 양다리는요. 표시가 안 나. 알 수가 없어. 어. 그걸 다 숨겨요. 어. 철저하게. 머리가 좋은 거지. 왜냐면은 그렇게 완전 범죄를 할 때는요, 진짜 철들 철미하고요, 어, 대단한 거지 한마디로. 그 기간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어, 근데 이 사람은 음, 그래.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관계가 깊어지면 그런 식으로 어, 사람들을 갖다가 정리를 하는 거야. 알아서 떨어지게끔 그렇게 하고 계속 세 사람을 계속 사귀어. 어색해서 사귀고 어, 그럴 만큼의 어 립서비스나 어떤 감정들이 풍부하게 있다 어. 그러면 선생님 저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접어야 되나요 접으면 저한테도 새로운 사람이 나타날까요 라고 묻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번 봅시다 새로운 사람이 나타날까요 새로운 사람이 나타날까요 새로운 사람이 나타날까요 어디 봅시다 어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는 다른 사람을 갖다가 만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 같지는 않아. 어, 여러분한테 어, 대시하는 사람도 많고, 어, 그래요. 어, 여러분들은 어,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어, 어느 정도 여러분들 인기가 있기는 있나봐. 어, 여러분들한테 다가온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 어, 다른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 어. 어디 봅시다. 음 어떻게 적극적으로 나도 어떻게 좀 해볼까라는 생각은 없지는 않아요 주변에서 그러니까 나도 이 새끼 잊어버리고 나도 내 인생을 찾아갈까라는 생각도 없지는 않아. 음각 어,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도 있어요. 어. 외관상 볼땐아다 귀찮아 이런 거지만 그래도 마음 한 구석에는 아이 새끼 아이 새끼 <웃음> 아, 죄송해요. <웃음> 아, 저 저기 막 다른 사람을 한번 새겨볼까라는 그런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어. 있다 하더라도 그냥 어. 당분간은 이렇게 있고 싶다라고 저기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또이 남자가 또 여러분들이 이지 어 이거 웃긴 게 그런 거야. 여, 여러분들이 잊으려고 할 때마다 한 번씩 연락이 온다 그래야 되나? 음. 그러니까 이게 내려놓지도 못하고, 아직 이 관계는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 봤겠지. 어, 완전히 한번 끝났, 어, 끝났었는데, 끝났 이게 끝이다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내려놓으려고 하니까 어, 한 번씩 연락이 오고, 그러다 보면 또 같이 불같이 만나서 또, 또 밤을 또 보냈다가. 또, 그러다가 또, 어, 싸웠다, 어, 그런 것 같아. 아직 끝나지는 않은 것 같아. 이 사람의 백그라운드를 이미 알게 된것 같은데? 어. 아니야, 저 끝났는데요. 야, 끝난 사람도 있겠지, 여기서. 여기서 끝난 사람도 있겠지. 음. 그리고 이 끝난 분끝나 여러분들 끝났어도 이 사람은 이렇게 하고 산다 어, 이렇게 하고 산다 어, 그리고 안 끝난 안 끝난 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사람이 있고서 그냥 나도 그냥 새 출발 한번 해볼까 그랬는데 이 연락이 온 사람도 있어요 연락이 와서 어, 또저기막 뜨겁게 사랑했다 어, 또 지지고 먹고 싸웠다 어, 뭐 그리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래요 여러분하고. 결혼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 왜? 이미 있거든. 어, 난, 나는 솔직히 있다라고 봐요. 어, 있다라고 보고, 이미 누군가 있어. 그렇지만, 여러분들 놓고 싶은 마음도 없고, 여러분도 이 사람을 놓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음. 그니까, 다는 아니야. 헤어진 분도 있어. 하지만, 일부는 계속 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이 짝사랑이 이루어질까요를 본다는 거지. 어. 자. 왜냐면 하 지금, 지금으로서는 해결책은 없어요. 그냥 당분간 이렇게 가겠다 싶네? 자, 2번 나비 선택해주신 분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고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만나요. 여러분 안녕. 네. 3번 나비 뽑아 주신 분 리딩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디 봅시다 짝사랑 나의 짝사랑이 루어질까요 어디 한번 봅시다 이루어질지 아, 오늘 카드들이 다왜 이래? 짝사랑이어서 그런 것 같아 짝사랑이니까 왜 짝사랑이니까 그래요 그러면 짝사랑이니까 그렇지 당연히 내가 짝사랑이란 짝게 뭐야? 짝이 없다는 거잖아 어. 그럼 상대방은 뭐야? 짝이 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짝사랑이 된거지 어. 아요 요, 요 카드 냄새나는데? 음. 이거 혹시 제외하신 거 아니에요? 과거의 분하고? 제외했는데 제외한 건가? 아니면 과거의 연인을 그리워하고서 과거의 연인한테 어, 마음이 있는 건가? 어디 한번 봅시다. 이게 <웃음> 과거의 연인이 그리운 건지 어디 봅시다. 그 만약에 과거의 연인이라면 바람기 때문에 헤어진 거 아닌가요? 난 그렇게 보는데. 어, 바람기 때문에 헤어졌다. 만약에 과거의 여인이 아니라면 어디 봅시다 음. 음. 조금만 더 볼게요 어, 이거 혹시 그 과거의 사람, 그 사람 잘 살고 있는데? 잘 살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까지는, 어, 현재까지는 잘 살고 있어요. 왜, 왜잘 살고 있는데 연락이 온 거야? 아니면 그 과거에 사랑했던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나 물어 오신 거야? 사람 애 낳고 잘 살고 있는데? 뭐 아니면 아니면은 그 결혼을 했다거나. 아, 아니면 아 결혼 준비를 하고 있다거나 굉장히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소드가 이거 혹시 결혼 준비하다가 깨진 건가요? 그런느낌 나는 그런느낌 나도 한번 봅시다 어디 보아요 어디 좀 봅시다 음음 음. 과거의 카드가 이렇게 뜬 걸로 봐서 과거의 사람이 어 과거의 사람하고 어떻게 이렇게 다시 연락이 닿고 같아 조금만 더 봐야 될것 같아 되게좀 애매하다 딱두 가지 케이스가 딱 눈에 잡혔는데 애매하네요 어디 봅시다 어. 이것또 이게 무슨 또 일단 느낌이 좀 저기 뭐야 안 좋네 어. 둘중 하나에요 어. 결혼을 갔다가 앞두고 깨졌다던가 어. 어. 결혼을 앞두고 깨졌다 어. 왜 결혼을 왜 앞두고 깨졌나 음. 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어, 결혼을 앞두고 깨진 느낌이 나는데 그런것 같아요 이거 무슨 뭐 저거 그런 거 아닌가? 뭐 혼인빙자 뭐 이거예요? 혹시 그런 거 어, 같은데 어, 결혼하려고서 딱 봤더니 어, 이 사람이 어이 사람이 어저 그런 거지 어, 뭔가 그 그치 비, 실, 비선실세 같은 게 있었다는 거지 뭐 비선실세 비선실세가 누구겠어? 그쵸 렇뭐 다른 사람이 있었다는거지 근데 그 다른 사람이 그냥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애엄마 어. 애아빠였다는거지 어. 그것 때문에 이게 갑 어. 파토가 나면서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았다고 나와요 어.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았다 어. 어, 그 충격도 받고 막 머리가 미칠 것 같아 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 이게 그래요. 이게 내가 있잖아 결혼을 앞두고 깨진 것 같은 느낌이 난다고. 음. 결혼하려고 보니까일 수도 있고, 이사 어, 왜냐면 가족들하고도 다 소개를 했거든. 다 소개했고, 결혼할 사람은 데 갑자기, 소두가 와서 꼽치고, 막 난리가 나고, 막, 머리 복잡해지고, 막 지지고 벗고 싸우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뭐, 난리가 난 거고, 어, 난리가 나는 거고. 그렇지만, 어, 이, 이 여러분들은 이 사람에 대해서 마음을 완전히 내려놓을 수가 없다가,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거야. 알게 됐다, 뒤집어졌다,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생각이 난다, 또 뒤집어졌다, 왜 뒤집어져? 열받잖아. 그러니까 사람이요, 이런 그 어떠한 충격을 받으면요, 그 감정이 하나의 감정으로 통일되지 않아요. 막 이랬다, 저랬다, 오늘은 이렇고 내일은 저렇고 막 바뀌어. 그게 사람인 거예요. 어. 처음에, 처음에 딱 알아서 뚜껑 열려. 어, 입에다 거품 물지. 와, 이, 이 배신감. 막. 뒷목 잡고, 어, 하고, 쓰러지고, 집안 난리나고, 어, 난리다가 난 거지. 이게 뭐, 이게 뭐, 야 이게 이 새끼가, 이게 뭐 하는 일이냐, 막 난리가 난 거지. 어, 말도 더듬네. 어. <웃음> 그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다 또 보나니까, 어. 또, 뭐, 그렇게 하다또 지나니까 뭐야. 지나고 보니까 또 창피하기도 하고 어. 또 지나다 보니까 내가 속은 게 분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서이 새끼 멱살 잡고 막 아니, 네가 이, 네가 사람이야 이 새끼야. 내 인생 불어 내 돌려도 네가 나를 왜사랑한다 그랬냐. 막 멱살 잡고 난리치고 하고 싸대게 난리고 난리치다가 또 며칠 안 보니까 또뭐또 뭐또 그래. 이 사람하고 지냈던 시간들이 또 생각이 나잖아. 어, 그다음에 또 보고 싶기도 하고 그러다 또 보고 싶은 만큼 또 뚜껑 닫아 열리고 막 이런 상태로 어, 있는 거예요. 어, 근데 이 사람 뭐 하고 있어요? 뭐그뭐이사람 여러분만큼 심각하지 않아? 왜 심각하지 않아요? 지는 지 사정 다 알고 했으니까 어 지는 지 사정 다 알고서 여러분들을 사귀었으니까 여러분들이랑 뒤통수 맞은거지만 얘는 뒤통수를 친입장이잖아요 뒤통수를 친입장인데 뭘 여러분 만지 않지 뭐, 그럼 뭐해? 뭐, 그럼 뭐 어떡하고 있어요? 뭐어떻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뒤통수를 쳤다면 어떡하겠어? 그냥 결정을 기다리는 거지 음. 나왔잖아요 결정 음. 결정 기다려야지. 얘뭐 얘한테 무슨 선택권이 있어요? 뒷 뒤통수 친 놈이? 어. 뒤통수 어. 쳤으니까 뭐 사대기가 날라오든 뭐 발이 날라오든 맞아야지. 응. 어. 수 없는 거지. 뭘뭐 이걸 뭐 어떻게 선택권이 없지? 아... 여러분, 지금 이 한숨이 여러분들이 쉬는 한숨 같아. 음, 이 카드 뽑자마자 한숨이 터져나오잖아. 음. 아, 이게, 정이란 게, 어, 정이란 게 이런 거야. 이, 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어, 마음을 남긴 채, 어, 마음을 남긴 채 그때는 그렇게 뒤돌아섰다. 하고, 점, 점, 점. 이렇게 된 거지. 음. 아, 모르겠다. 머리나 식히러 나가자. 그래서 머리를 식히고 나간다 어, 그때는 그랬다 그랬는데 왜이 짝사랑이 이루어질까요 라고 봤냐 열, 혹시 연락이 왔나요? 음. 네가 보고 싶다 라고 혹시 연락이 온거 아닌가 싶네 어, 그래서 이걸 본 건가 아닌가 싶어요 그때는 그랬었는데 어. 아니면 뭐 이혼했던 전처가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지. 어. 연락 왔죠. 어. 연락이 온 케이스도 있고 아니면 어. 저기 막 친구들하고 어디 몰려서 저기 막몰려갖고 놀러 갔는데 거기서 이 사람을 봤을 수도 있고. 어. 우연히 다시, 어 만나게 됐다라는 거지.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됐고, 이제 그 사람이 뭐라고 뭐라고 하는데, 그냥 여러분들은 시큰둥 한 거예요. 시큰둥 했는데 왜? 어 그렇잖아. 느낌, 느낌 아니까. 어 심난한 거지. 어 심난한 거예요. 그래갖고서 시큰둥 하고 있는데, 어 근데 가고, 뭐, 술이나 마시고 있는 거지, 같이. 어. 음.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어 무슨 말 하지 않았어요? 음. 이 사람 여자 있잖아. 음. 여자 있어요? 음. 여자 있다. 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 진짜 저기 저기만 그런 것 같아 나도 주변에서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이런 케이스들 많아요 어, 이런 케이스들 많아 여자 있어요 근데 그 여자가 그애 엄마는 아닌 것 같아 다른 사람 있어요 음 맞아 여러분이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어, 여러분이 이 사람하고 헤어질 그 당시에 그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있기는 해, 어, 있기는 해요. 어, 있기는 하고 이 사람이 여러, 여러분한테 어떤 제안을 하나 해오는 것 같아. 음. 무슨 제안이겠어요? 음. 아 여러분도 아는 그거지 뭐. 느낌 맞잖아 무슨 제안일 것 같아요. 어. 나한테 한번 말해봐. <웃음> 어, 자자고. 음. 자자고 제안을 해왔어. 음. 여자도 있으면서. 이, 지금, 이제, 지금은, 그때는 속였지만, 지금은 속일 필요가 없어요. 이사람은 음, 여자 있다, 뭐, 어쩌 얘기해. 얘기하고, 야, 그래도, 저기, 막, 뭐, 헤미야 한번 자자. 나나 음, 나 너랑 자고 싶다 이렇게 얘기할 거야. 예 음. 그럼 뭐, 뭐 어떻게 하겠어? 제가 이거왜 계속 뽑는 줄 아세요? <웃음> 아, 고민되는 거지. 아, 고민돼요.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거 아니까 얘가 좀더 더 적극적으로 밀어붙이는 것 같아. 음, 좀더 적극적으로 밀어붙인다. 아, 어. 아무 뭐, 뭐 저기 말 너랑 나랑 그래도 그때도 그랬었는데 뭐한번 자는 게뭐 어떠냐 어. 그냥 가볍게 만나자라고 제안을 하는 것 같아. 음 가볍게 만나서 이렇게 이렇게 먹고 마시고 놀고 만맞으면한번 음. 자고 그러자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것 같아요. 어. 어떠신 분들 이거 듣고 뭐, 그지 같다 이러는 분들 있을 수도 있는데. 와, 사람은 자기, 저기에 처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야. 음, 모르는 거야. 음, 맞아요. 어, 지금 그러고 있는 것 같아. 내가 계속 뽑는, 더, 이제 더, 이제 뽑는 걸 스탑한 이유는 답이 더 이상 안 나와. 계속 그 지경으로 있다. 어,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그러니까 우연히 어떤 장소에서 만났는데, 여러분들은 이 사람은 시큰둥해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자기의 상황을 여러분한테 다 얘기했어. 그리고 이미 사귀는 여자도 있고, 어, 사귄다기보다는 그래도 썸이나 어느 정도 그 교류를 나누는 사람이 있긴 있다. 근데 그 여자는 과거에 나를 뚜껑 열리게 했던 그 사람은 아니고 새로운 여자지. 새, 새로운 여자가 생겼고, 어, 그렇게 하고 나 너랑 스틸, 어, 저기 막, 좋은 관계로 지내고 싶다, 응. 어. 저기, 막, 성관계도 맺고, 얘기도 하고, 뭐, 이런 거지. 그런 관계로 남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요. 너를 갖다가 내려놓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시큰둥, 음. 개중 이제, 시큰둥 하는 사람이 한 7, 8알이면, 어, 어떤 사람 좀 생각해. 아, 그래 볼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 그러니까 이 사람, 이 사람이 계속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어, 뭐야, 뭐 한다고? 어, 브레인 와시. 브레인 와시가 뭐냐? 어, 세뇌교육. 어, 자꾸 세뇌를 하고 있는 거야. 스윗하게. 음헤매헤매 아유 어쩌 뭐 아, 어짜 뭘 아껴 죽으면 썩어질 음, 너무 먹고 그리고 네가 좋은 사람 생기면 그냥 깨끗하게 쿨하게 보내줄게 뭐 이런 거지 음 한번 하자 뭐 이런 거 음, 그런 거예요 무슨 개소리냐 싶겠지만 이렇게 개소리하는 인간들 많습니다 어 주변에 많아요 음뭐 뭐, 뭐, 선택하고 안 하고는 그럼 보는 애 자유지 뭐라고 할 수도 없지 어차피 이 사람도 보니까 음 어, 딱히 가정을 이룬 것 같지도 않고, 어. 어, 저기, 막 가정을 잃었다가 깨진 상태일 수도 있고, 어, 이웃남, 자식, 다, 어, 애, 는 어, 엄마가 기르거나, 뭐, 이런 거고, 얘는 저기, 막 자유롭게 사는 거지. 그런 거지, 뭐. 어, 그런 거예요. 음. 그러니까 책임지고 싶지 않은 마음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관계 참 많아요, 여러분. 자, 3번 어 3번 나비를 뽑으신 여러분, 아 도움이 되셨나요? 짝사랑이 이루어질 건가? 아, 부분적으로는 이걸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기도 참 애매하네. 어, 그러니까 육체적인 관계는 어, 가능할 수도 있겠다 싶어요. 음, 쌍방이 마음만 맞으면, 음, 나는 죽어도 안 돼요. 그러면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어, 그렇지만 이 사람은 꾸준히 여러분한테 프로포즈를 해올 것 같아요. 음, 프로포즈, 무슨 프로포즈? 결혼하자? 아, 그거 아니지. 어. 함 자자, 이거지. 음. 암튼, 네. 어, 사랑의 포커스를 어디냐 맞추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정신적인 것이냐, 육체적인 것이냐, 아니면 물질적인 것이냐. 어, 그래도, 어, 육체적인 거는, 어, 개그 중에는, 어, 목적을 달성하겠다 싶네요. 자, 3번 나비카드, 어,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를 드리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더 좋은 영상을 찍는데 아주 커다란 도움이 되고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4번 나비를 선택해 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짝사랑이 이루어질까요? 짝사랑이 이루어질까요? 내가 솔직히 그래 어 이제 지금 여러분들 그 지금 현재 나이가 어떻게 돼요? 음, 나이 꽤 되죠? 어. 지금 그리고 요즘에 젊은 사람들도 보니까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어요 성적으로 많이 오픈마인드 돼 있어 음. 어, 내가 왜 이런 말들을 하냐 하면 이제 그 저도 이제 각 아는 사람들 이렇게 상담을 해주면서 케이스들을 많이 듣거든요 연애사들 결국은 그래 결국은 다 육체적인 관계 때문에 만나고 헤어져요 결국은 그래 그 다시 돌아오는 케이스도 다 육체적인 관계로 결국은 그래 어떻게 그래요 그렇지만 음, 남녀관계에서는 그래요 그게 어느 정도 육체적인 게 소통이 돼야 정신적인 것도 소통이 되는 거예요 어. 그럼 남자들한테 물어봐요. 내가 솔직히 내가 이게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젊은 친구들, 20대 초반이라는 친구들은 뭐, 그, 아, 어떻게 사람이 그래 정신적인 관계도 되게 좋은 관계라고 어 저기 뭐할 수도 있지. 아 세상에 남, 남자는요, 본 원초적인 본능에 약해 되게 단순해. 되게 단순한 거야 되게 단순해. 그거는 나이가 먹어도 마찬가지야 남자들은 단순해요. 응. 어. 그럼 단순하다는 건 뭐야? 결국은 유체적인 게 수반에 대하지 관계가 이어진다는 거예요. 음. 여자들은 복잡해 정신적인 거 찾고 분위기 찾고 뭐 감정이 뭐 어쩌고 저쩌고 내가 할 하고 싶은 막. 마음 따지고 못 따지고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남자들은 하기 싫다가도 갑자기 그 뭐지? 그 자기 파랑새 뒷목이 섹시해 보이면 하고 싶지 않다가도 하게 되는 게 남자예요 어. 남자분들 예스오나 한번 다, 대답을 한번 달아주세요 여러분, 어, 저여성분들 힘나게 어. 남자들은 원래 그래 어. 원래 그래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드물어 되게 드물어 안 그런 사람들은 던떤 사람들이야? 저, 남자들이 정신적 사랑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뭐 어떤 사람? 대답, 여기 대답해보세요. 응. 안 되는 사람이지 그게. 그게 안 되니까 정신적인 거 추구하고 앉아있지. 본능이란 게 있잖아. 신이 내리신. 응.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그 동산에 만나서 누가 가르쳐줬나? 애나잖아 그거 정신적으로 낳겠어요? 정신으로 낳겠어요? 아니에요. 육체로 낳은 거야. 남녀는 만나면 육체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게 그게 정상적이라는 거지. 근데 왜 이것이 나쁘게 비춰졌냐라는 거죠. 왜 나쁘게 비춰졌냐. 어. 그러니까 저기 뭐지? 부적절한 관계, 물러난 관계를 갖다가 너무 저기 하니까 그 소동과 고모라 있잖아요. 어. 그러니까 그런 물러난 걸 갖다가 응징하는 거지 이 관계 자체를 갖다가 나쁘다라고 보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어. 어디 봅시다. 아, 지금 헤어져, 헤어지신 분들이네, 이분들은. 헤어져 있으면서, 어. 왜 헤어졌나? 응, 어, 왜헤어졌기왜헤어졌기 권태기, 권태기가 온것 같은데? 권태기가 와서 헤어졌다라고 봐요. 음. 헤어졌는데, 아직까지도 뭔가 끝나지 않은, 어, 끝나지 않은 감정이 남아있다. 어. 음. 권태기야 이거는. 권태기가 왔다. 짝사랑이 아니, 아니면, 짝사랑의, 짝사랑의 권태기일 수도 있고, 어, 너무 길게 사랑하다 보니까, 어, 내가 뜻한 바대로 안 되는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 어. 짜증나, 정말. 내가 정말 마음먹은 도 안하고 내가 이렇게까지 너를 좋아하는데 너는 왜 너는 왜 나한테 마음이 없는 거니 어 상대방이 마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 너 나한테 마음이 있었던 거 아니었어 너 그때 그 행동은 뭐야 라고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대짚어 보는 어, 물어보고 있는 것같아난네가날 어, 좋아한다 라고 생각했어 우리가 나눴던 그 모든 감정들은 뭐였니 라고 생각한 건데 이 사람 권태기가 온것 같아 권태기가 와서 잠시 어 다른 곳에 눈을 돌리지 않았나 싶어요. 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 사람에 대한 마음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다. 어 맞아요. 이 사람이 그런데 이게 정말 사랑했었냐라는 거예요. 음. 사랑했었냐라는 거지. 음. 어내 말은 그거예요. 정말 사랑이냐라는 거지. 어떤 그냥 꾸준히 나를 갖다 좋아해 주, 주었기 때문에 꾸준히 나를 좋아해 주었기 때문에, 어, 그냥 거기에 대해서 호응한 것 어, 호응했을 뿐이지. 이 카드 어디에서도 쌍방이 좋아했다는 얘기는 안 나와요. 어, 쌍방이 좋았던 얘기는 안 나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여러분들이 베푸는 그 호의가 이제 어디까지 목점까지 차니까 그게 부담스러워진 게 아닌가 싶어요. 음, 너무 많이, 음, 그러니까 그런 거지. 그러니까 나를 좋아해 주는 건 좋은데 그래도 내가 부담스럽지 않을 만큼 어 내가 부담스럽지 않을 만큼만 좋아해 주면 되는데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어, 잔에다 술을 따르는 건 잔이 거기까지밖에 따를 수 없기 없으니까 거기까지 따르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의 마음은 잔이 아니란 말이야 어느 순간 부어지다가 이렇게 쉽게 멈출 수 있는 게 아니야 그 물이 다 바닥이 나야지 멈춰지는 거지 아 이거 또 명언이다 <웃음> 그잖아요그 마음이 바닥이 나야 멈출 수 있는 거라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물 항아리가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어. 조금만 들려 부어도 싫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퍼도 부어도, 부어도 마르지 않은, 음, 그런 마음들이 있다라는 거지. 음.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부담스러워져서, 어, 부담스러워져서, 그냥 얘가 그냥 내키는 대로, 아, 야, 어, 그냥 귀찮은 듯이, 어, 행동하지 않았나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행동을 했다라는 거죠. 음, 그래서 어떻게 네가 이럴 수 있어. 내가 너를 이렇게 좋아하는데 라고 얘기를 하지만 음 그리고 이제 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음을 줬던 짝사랑의 그 대상은 어, 보면은, 친구 관계일 수도 있어요. 동네 친구일 수도, 내 바운드로 있는 사람, 동네 친구일 수도 있고, 회사 친구일 수도 있고, 음, 내가 만약에, 어, 식당을 한다면, 옆집, 옆집, 어, 옆집 식당 아저씨일 수도 있고, 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바운드로 에서 자주 보는. 근데 그 사람이, 나 아닌 다른 사람한테 마음을 주는 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본 거예요. 어, 본 거다. 음, 본 거다. 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너한테 이렇게까지 했는데 어.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도 알아요 이거 발길을 돌려야 된다는 걸 알아 더 이상 이 사람한테 가는 마음을 갖다가 내가 스탑하고 회수해야 된다가 내 마음을 돌려야 된다라는 걸 알아요 근데도 여러분들이 그걸 못하는 거야 왜어 어느정도의 미련이 있다라고 봐요 음, 미련이 있다 음. 그러니까 생각이 많다 어. 내가 지금 떠나, 그러니까 떠나야 떠나된걸 알고 실제로 떠나가면서도 떠나가면서도 완전히 마음을 내려놓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 사람한테 마음이 찔떡찔떡 남아있어 어, 찔떡찔떡 남아있어 근데 여기 어디에서도 상대방의 마음은 보이지 않아. 내가 진짜 패폭해서 미안한데요. 이건 진짜 짝사랑인 것 같아요. 쌍방이 사랑했단 말이디 어디, 어디에도 안 나와. 진짜 짝사랑이야 이거는. 어 뭐 실망해서 돌아서 이거는 여러분들의 실망이지 이 사람은 처음부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해서 여러분들이 끝낸 거지 이 사람이 여러분들을 좋아했다라는 흔적이 별로 보이지 않네. 음 그런 거 같아요. 음, 여러분에 대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거 있잖아요 호의 그냥 아니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햄이야 음, 햄이야. 나 저기 뭐 어떡하나 모될까다 이게 여러 개가 생겼는데 너 이거 전화를 보니까 갖고 싶다 그랬지? 너 이거 가질래? 하고 준 거예요 이게, 왜, 이게 의미 있는 건가요? 의미 있는 거 아니야 그냥 여러분들이 갖고 싶다고 그냥 친하니까 하나 준 거예요 어. 근데 여러, 어, 여러분들 그걸 크게 생각한 거지 아 얘가 나한테 마음이 있나? 그러니까 어, 고마워, 그니까 되게 좋아하는 거야. 내 친구가 좋아하니까 어때? 아 나중에 또 생기면 또 줄게. 이렇게 된 거죠. 왜냐면 어차피 이 사람은 갖고 있어도 필요가 없는 거니까. 어, 그러니까 그런 거야. 어. 착각은 그런 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어, 남성 여러분, 함부로 뭐 주지 마세요. 어. 함부로 주, 함부로 만약에 뭘줄것 같으면 여러분 앞에 쫙앉혀놓고 하나씩 골고루 주던가. 왜냐면 개인적으로 주게 되면 그런 오해가 생겨. 어. 오해를 만들고 싶다면 그렇게 하셔도 되고. 음. 자, 어디 봅시다. 음. 그래서 이, 그래요. 이게 아닌 거는 알아. 어, 아닌 거는 알고, 어, 그렇지만 내가, 그니까 그래. 사람들 습관이라는 게 있어. 내가 이렇게 이 사람한테 향했던 마음을 한 번에 돌리라니까. 그거 어때요? 그거 쉽지 않아. 내가 늘, 해, 제가 지금, 금연 중이잖아요. 지금 한 8일째, 9일째 되서 미치겠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딱 일어나서 정원에 나가서 한대딱 피고, 이게 습관이잖아. 응. 밥 먹기, 밥 먹고 나서 한대딱 피고, 그건 습관이잖아. 와, 그거 못하니까 죽을 것 같네? 응. 똑같은 거예요. 내가 늘 행어였던 것 같다. 못하니까. 내 방향성을 잃은 거야. 제가 어쩔 때는요, 막, 이렇게 집안을 갔다, 막 혼자서 막, 빠닥빠닥, 빠닥 돌아다녀.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늘 하던 게 없어져서. 제가 하루에 한 반갑 정도 폈거든요. 그럼 깨어있을 때 하루에 한, 그러니까 한 시간 간격으로 폈다는 거지. 응. 그러니까 한 시간 간격으로 하던 일이 없어지니까 미칠 것 같아. 뭔가 내가 큰 거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웃음> 그런 거야. 이 사랑이란, 이, 가, 이 마음도 내가 늘 했던 거. 아, 자, 아, 이게 자꾸 벗겨진다. 죄송해요. 어. 내가 뭘 계속 해왔던 거. 나한테 완전히 습관이 돼서 내 몸과 같이, 내 몸의 일부가 됐던 거를 하나를 내려놓으려고 하니까, 이 심적으로 이게 안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 막 머리도 복잡하고, 생각도 복잡하고, 막 이런 거지. 어. 그니까, 어, 내, 그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어, 딱 그거야. 금단 증상이 오는 거지. 어, 사랑의 금단 현상? 어, 뭐 이런 거지. 어. 표현이 적절했나요? 어. 어,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 금단현상이 어느 정도, 어, 저처럼 이렇게 한, 제가 8일째 됐으니까, 여러분도 한, 그, 서그 정도 온것 같아. 완전히 금단현상이 없어지진 않았고, 이제 어느 정도 그래도 정신을 차릴만한 여유는 생겼다. 어, 정신, 그렇지만, 그래, 이, 사랑, 사랑하는 마음하고 담배하고 같겠습니까? 다르지. 일단은 그렇게 좋아했던 습 간을 거둬드리면서 약간의 마음적으로 이런 혼동이 있었지만 이그 혼동의 시간이 지나고 어느 정도 숨숨고르기를 음, 들어갔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가 생각나더라 이거죠. 어. 근데 지금은 생각난 대로 다음은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지. 아니 그렇소? 음. 음 어떻게 한 마음이, 한 마음이 걷어지니까, 한 마음이 걷어들이니까 어. 지금 생활도 괜찮나요? 어. 지금 생활은, 어. 지금 생활은 음. 어디 봅시다. 이게 좋아서 좋은 건지 어. 어디 봅시다. 음. 음, 여그 그런 거 같아. 그러니까 이 상대방이 그러니까 느끼는 마음하고 여러분이 느끼는 마음이 다른 거지. 상대방은 여러분의 마음이 부담스럽고, 근데 여러분은 그게 다하지 못한 마음인 거 같아요. 난 아직 줄게더 남았는데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 같아. 어, 나는 아직 내 마음을 다 보여주지 못했는데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지. 상대방은 입대 껏 여러분들한테 받아왔던 그 관심조차도 부담스러웠는데. 어, 근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나는 아직 덜 어, 나는 내 자신을 덜 보여줬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입장의 차이지. 어, 내가 그랬잖아요. 마음의 물이 다 다른 양으로 들어있다고. 어떤 사람은 한 잔도 못 따라가지고 동의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마르지 않는 감정들이지 지금 이 사람은 이게 너무 여러분들을 모른 척 하고 있는 것도 마음이 편치는 않아 솔직히 바늘방석이라 그래야 되나? 어, 바늘방석이에요. 어, 바늘방석. 계속 안볼 사이도 아니고, 계속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 진짜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어, 뭐라고 그래도 안 통하고, 어, 그렇다고, 뭐, 진짜, 어, 더 냉정하게 하자니, 또 그것도 또 그렇고, 이제, 잡을 안석인 거죠. 어, 그러니까 이 상태로 좀가 이렇게 잡을 안석인 상태로 가는 것도 답답한 거야. 어. 이 사람도 답답한 거예요. 아 어디 봅시다. 이 사람도 여러분, 이 사람이 여러분 말안 들어줄 텐데 어, 맞아요. 이 사람 여러분 말안 들어줄걸요. 오, 여러분만의 마음인 거야. 이 사람은 이렇게 자부란석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여러분하고 말, 아, 말안 하지 않아요? 말안할것 같은데? 음. 음, 말안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예요. 음. 이 사람이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할것 같아. 음. 여러분들은 이 사람에 대한 마음을 내려주지 못할 것이고, 이 사람은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어, 원래대로 할것 같아요. 어, 어, 간혹, 어, 간혹, 어, 개 중에는, 음, 그냥 여러, 어, 저기 막, 같이 어울리면서 놀 수도 있고. 음. 같이 어울리면서 논다는 건 뭐예요? 그냥 술자리에서 같이 만나서 어울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냥 말안 하는 사람 여러분들한테 그냥 소닭 보듯이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 지금 이거 칼을 뽑는 거는 이게 제네랄이니까 어떤 어떤 경우에 수가 있다는 걸 말해주는 거야 여러분들은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을 내려놓을 수가 없어 깔끔하게 왜? 짝사랑을 갖다 너무 많이 했거든 <웃음> 그러다 보니까 한 번에 어, 유턴이 잘안돼 유턴이 안 되니까 그냥 그렇게라도 어, 그렇게라도 있, 있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같이 있으면서도 어, 이 사람이 여러분들을 좋아하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마음이 있다는 거 알,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 어, 어떤 분들은 아, 아니까 어, 계속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맞는 건가? 응. 옳지 않아 어, 이건 옳지 않아 음 옳지 않아 생각하면서도 가는 분도 있네, 어, 개 중에는 그냥 술만 마시고, 술 마시고 그냥 어울리는 사람도 있고, 그 중에서는 같이 육체적인 관계도 맺으면서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계속 마음만, 어. 마음만 부여잡고 있고, 날좀 바라봐줘 하는 애들도 있고, 음. 그냥, 날좀 바라봐주세요. 나를 좀 바라봐. 제발, 어. 세 새, 새 부류가 있는 거예요, 어. 그냥 모든 사람이 다 이랬다고 보기는 힘드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뽑는 거예요 어떤 케이스들이 있나 음. 그냥 이 사람이 다른 여자가 있는 거 알면서도 이 남자도 다른 여자가 있으면서도 여러분들이 계속 좋아해 주니까 어. 그냥 같이 어울리면서 노는 게, 케이스도 있고 어울리다가 어떤 분들은 같이 그냥 하룻밤 보내는 분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아 그냥 나는 마음으로만 좋아할란다 그냥 짝사랑으로 꼭 갈련다 라는 사람도 있다 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짝사랑은 성공을 할까요 자원투 쓰리 케이스 중에서 성공한 사람이 있나요 음이 마지막 분 있잖아요 간혹 그 만나서 놀다가 살성난이 사람은 반절의 성공을 한거지 어. 어완전에 하나의 사랑을 얻지 못했어도 부분적인 사랑은 얻었다라고 보는 거고 일부는 그냥 그냥 난 계속 짝사랑만 하련다 어. 그냥 이걸로 만족하려한다 하시는 분 어떤 사람은 그래도 어울려서 노는 걸로 만족하려한다라는 사람도 있고 자 4분 나비 선택해 주신 분 도움이 되셨나요? 네 도움이 되셨다면 죄송합니다 이게 워낙 짝사랑이다 보니까 이게 완전한 사랑 같았으면 여러분들이 이만큼 속 썩을 동안 계속 짝사랑이었겠냐 이거죠 대도 벌써 됐겠지 그쵸? 자 내용이 제, 어, 제, 어, 마음에 드셨고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어, 꾹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